부르는 게 가격인 잘 걸리면 정말 득템하는 곳입니다 가볼게요 음, 젊은이들은 내가 갈 때는 자주 오시는 사람들 같아 이런 소품들 그냥 봐도치네 여기가 여기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보물섬이네요 보물섬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저희가 완전히 빛디지 마켓에서 어요 관광객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슬리아 마켓이고 거의 우리나라 동묘라고 보시면 되는 현지인들 상대로 그냥 부르는게 가격인 잘 걸리면 정말 득템하는 곳입니다 가볼게요 자 안아줘요? 안왔어요 들어. 와 자 천천히 한번 둘러볼게요 분위기가 다른 선데이 마켓이랑은 달라요 확실히 현지인을 상대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 이런 것처럼 완전 빈티지한 물건들이 음, 가격을 알면 비싸게 어, 그러니까 지금 가끔 사신 분들 보면은 선데이 마켓에서 그런 빈티지한유리잔들이한5 5박 정도 하거든요 여기는 뭐1 반, 2반 이렇게 한대요. 자, 이런 식으로 뭐진 피지한 것도 많이들 보입니다. 와, 이거 마음에 드어요 Hello, how much f r c 1500 baht. 1 빅 사이트? 어, 스몰. 에이, 스몰. One thousand four hundred만. Four hundred. 오케이. 어제 비싸네요. 자, 천천히 둘러볼게요. 그래, 줘봐 버스. Yeah. 버스. I l I'm not c e on t o n a m e t e l s o e n o t y r e o u n a l o 물건들이 있어요 정말 그냥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 같은 오우 에피판 동무였으면 한국이었으면 샀을텐데 <놀람> <놀람> <놀람> 아 그라인더 빈티지 그라인더 보온병 <놀람> <고음병>. 예쁘네요 다음 <놀람> 요 <웃음> 동료랑똑같아 가격을 생각하셔야 을 돼. 15. 15. 1 5 15. e n a 그냥 쇼파에 그걸로 써도 될것 같은데 되게 e 가 h 고 찍을게요 오이 h 오르메야 오 h 메야오르괜찮네몇번네 커튼으로 쓰겠어요 30밥 주세요 아버님 자, 포크가 하나에 얼마씩이죠? 2 0 이거는 다섯 개에서 3십 30... 누가 있는 것 같아. 누가. 있을까. 다이노서. 오, 다이노서. 봐. 아이자 아, 너무 거짓라? 귀엽죠. 반타와이의 판다는 매장 있는데 못 가봤어요. 못 찾아서 이 도라에몽은 없어요. 반타와이가 어디. 요 마켓에서 빈티지 마켓에서 가장 사고싶은걸 찾았습니다 마이크로버스 와 사고싶다 딴거 다 필요없다 이거 갖고 가고싶다 격하게 갖고 가고싶다 음. 아이집 어, 여태까지 태국에서 먹은쿠 중에 제일 많이 있어요 단독 20바트 와우 다고 별이 인사해야지 손 모아서 손 모아서 손 모아서 기면서 <웃음> 이거 맛있다 맛있어 어? 30? 얼마? 3얼지5 <웃음> <웃음> <아까 웃음> <50은> 0면 <3개? 웃음> <웃음> 아까 50 아니 야 막. 백불로 나왔나? 막 엄청 부를 아, 저 집은 비싸게 올라. 응. 200밧. 근데 맨 처음 집. 응. 40. 네 개에서 100. 아, 만아까네 응. 음. 개에서 1 0 0 달라고 했어. 네 개? 네개그 자그만 거는 네 개에 1 0 0 아니야. 원래 40씩 불렀는데? 굿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홀딩 체였데 접혀요. 가죽으로 아, 되어있고 고기도 예쁠 것같네요 여보 이거 하나 사는건 그냥 제일 요거 이쁘네. 와우 좋템했습니다. 그 여기 와서 의자 어. 저것도 갖고싶어요. 두개에 1400밭을 샀 두개 다 해봤자 5만원. 1305만원 됐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드네어요 젊은이들은내가갈 때는 자주 오시는 사람들 같아 이런 소품들 그냥 아도치네 여기가 여기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보물섬이네요 보물섬 여행자 부모를 만나 결이가 고생이네요 아 uh.